하고 모르는 사람은 법상에 집착하고 법상이라 이제 격식 격식 개념 이런거죠 격식과 개념 현상 근데 이게 이제 왜 어리석으냐 그러면 격식 개념 현상이 전부가 이 생각에서 나온건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생각에서 나온건데 진실인 줄 알고 집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법상에 집착을 하고 또 일행산매 하야 일행산매에 또 집착을 해서 일행산매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직한 마음을 그냥 실행하는게 일행산매지 그게 하나의 집착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집착해버리면 벌써 일행산매가 아니죠 그것써 둘로 보는 거니까 이것만이 일행산매다 그러면 벌써 일행산매가 아닌 거죠 일상생활 일 속에서 벌써 두 가지 생각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행산매에 집착을 해서 직원호대 곧 말을 하대 좌부동하며 앉아서 움직이지 아니하며 좌부동 이제 마전작경 이래. 이 남종선에서는 이 좌부동을 이거 아주 이, 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좌부동이 선이 아니다 이행산매가 선이다 이행산매는 뭐냐 행주좌와에서 정정심을 실행하는 게 선이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게 선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남종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출신이 양반문화가 아니고 대중문화거든요 양반들이나 앉아있는 거 좋아하지. 이 분들은 막 돌아다니며 고기도 잡고 나무도 하고 싸움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 지방, 모든 이 남방이라는 게 남쪽 지방, 양반이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장안이나 낙양이나 북경이나 이런 데 이제 양반들이 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그 수행이라는 그 의미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했다고 하는 게 아주 획기적인 거고 정말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 어떤 그 수행의 격식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격이 없는, 격이 없는 세계에서 청정심을 나타내는 게 그게 수행이다 격식을 거립하는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청정심에는 격식이 없다. 뭐, 이래서 이제, 내중에는 격의 출격. 격에서 벗어난다. 격박이다. 그런 말도 이제 나오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직심이다. 뭐 일행산매다. 정해일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란 뭐냐. 아, 이게 뭐, 계율을 지키는 게, 있어요. 이게 벌써 격이거든요. 대유를 지키는 게 수행이다 뭘안 하는 게 수행이다 뭘 하는 게 수행이다 이건 벌써 격이딱 성립되는 거라고입니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 일행삼매 그게 수행인데 일행삼매는 상행일직심이다 늘 일직심을 실행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다 한결같이 물은지 않은 마음 직신. 그걸 수행하는 게 수행이지 어떤 그 격을 세우는 게 수행이 아니다라고 그러는 게 이게 이제 양반 문화하고 일반 대중 문화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어떤 격을 이 세우는 게 수행이다라고 그러면 이쪽 개능 계통에서는 승리할 승산이 전혀 없어요. 학식도 모자라지, 출신도 부족하지, 가진 것도 없 세력도 없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라는 것도 전쟁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강한 걸 가지고 가장 약한 걸 공격을 하면 백발백중으로 승리라고 그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일상생활로 최상의 이념을 달성하는 그런 문화를 세우는데 성립을 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성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상에 집착을 하고, 이 법상이라는 격식이거든요. 법상에 집착을 하고, 또 일행, 일행 삼매를 무슨 특별한 걸로 집착을 해서 직원 호대 바로 말을 하되 좌부동하며 앉아서 움직이지 말며 마음 불기심이 허망되게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이 허망되게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라. 음막되게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이 즉시 일행삼매라 하나니라 곧일행삼매라고 하나니라 쉽게 말하면 좌부동 불기심이 일행삼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난다라는 거예요 불기심 마음을 이제 안 일으키는 게일행삼매다또 몸을 안 움직이는 게일행삼매다 이러면 이건 절대 안 난다 아주 큰일난다 그럼 뭐가 일행삼매냐 성정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일행산매지. 몸을 안 움직이고 마음을 안 움직이는 게 일행산매다. 아무직 이게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남종선, 북종선이 다를 뿐 아니라 일반적인 선하고 이 남종선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이 좌부동 분기심 이걸 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남종선을 실봉한다고 하는 종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해가 잘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원 같은 데서도 교재를 보면 선교일치론이 있고 구동고서라든지 보조처료가 거의 다 이게 선교일치론이고 그 다음에는 가나선이거든요 선교일치론과 가나선 교재를 가지고공하는데가나선이라는게 그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이 좌부동 불기심 여기에 떨어지기 참 쉬워요 딱 앉아가지고 14시간 좌상하고, 용맹경진하면 16시간 하고, 16시간 앉아가지고 뭐 하자는 건가 도대체? 그럼 여기에 이마전작정이라고 이제 여기 이 해당되는 거예요. 벽돌 갈아가지고 귀와 거울 만든다라고 한다든지, 좌부동, 앉아서 움직이지 만요 불기심, 마음을 일으키지 말 육조가 이제 나타난다든지, 육조 사루 제자들이 오면은, 이목구 관나한다고한1 5 시간씩 하루에 앉았는 걸 보면 과연 뭐라고 말을 했을까? 그저 생수자와 속에서 청정 자성을 드러내면 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앉아서 이목구를 찾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하고 전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의 흐름을 알려면 그 남성시대에 이루어지고 선교일치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서 성당 때라든지 아주 당초에 선문어록 같은 것도 공부를 해보면 아 이게 이제 후대된 에 거라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초기 선문은 안 배우고 12세기경에 이제 이루어진 제이 1100년대에 맞춰 술되고 이런 거를 이제 본단 말이에요 300년대에 조선대고봉선이라고 하는 건 1300년대에 조성되 대해사장이라는 건 1100년대, 12세기, 14세기 이때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간화선밖에 초심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뭐 육조 얘기는 하지만 은 실제 육조단경을 접하려면 이제 내 중에 무슨 이제 조양서적으로나 접할까? 기본과목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그러면 어, 불지심이다.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다. 좌부동이다. 앉아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다. 이걸 이제 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이제 엄청나게 공격을 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삼매를 하느니, 작타해자는 이런 견해를 일으키느니는즉동무정하여곧 무정물과 같아서, 각시장도인연이라 도리어 이것은 장도, 도를 가로막는 일이다. 인연이란 말은 일이다. 이거. 인연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일, 도를 가로막는 일이니라. 그런 짓이다. 도수 유통이니, 도라는 것은 모름지기 유통하는 것이니, 흘러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유통하는 것이니, 하이, 각체리오, 으찌, 도리어 어, 막히게 하리오, 써있자라고 하는 거, 막히게 한다. 한다라는 의미죠. 심부주법하면 마음이 법에 머무지 아니하면 법에 딱 집착하지 아니하면 도즉 통유하고 도는 곳 통해서 흐르고 심약주법하면 마음이 만약 법에 딱 집착을 하면 명의 자박이니라 이름이 자박 스스로 얽힘이 되나냐 집착하면 얽히는 거지 얽히는 게 따로 따다이를 야근하되 마냥 말을 하되 좌부동이시라고 하면 앉아서 움직이지 않냐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 왜 이제 이것이다라는 대명사가 아니고 옳다라는 그런 설명어죠 좌부동이라야 바로 제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이 하면 기어사리부리 아마 이유마경에 이제 이제 있는 얘기인데 사리불이 나무 밑에서 가만히 참석을 하니까 뭐 뭐라 고 그러거든요 사리불한테 선이란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지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이란 마음이 쓸데없는 집착을 안 하는 게 선이지 몸이 가만히 안 움직이는 게 무슨 선이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남종선을 성립시키는 데는 금강경하고 유마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연좌 임중하되 숲속에서 연좌 편안히 앉았대 편안히 앉았다라는 말은 묵묵히 앉았다 연자는 고요한 묵자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편안히 앉았대 가피 유마힐 하하니라 도리어 유마힐의 꾸지즘을 당한 거와 갓날다 이지점을 입었다 유마일로부터 시책을 당했다 보통 선하면 고요히 앉았는 게 선이지 그러면 뭐 앉았지 않는 게 무슨 선이냐 사리불이 조금 이게 잘못한 게 아닌데 유마일로부터 공격을 받을거든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게 선이지 어떻게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선이야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라 얘기는 마음이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되 집착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안 움직이는 거다 이소리에요 내가 저고를안 봐야지 하고 눈 감고 그러면 그 그거... 선이 안돼 듣는데 허물이 있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데 허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보고 매일같이 듣되 집착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 들으면 그게 눈이 선문이고, 그게 지가 선문이다. 이게 남정선이거든. 그러니 아주, 아주 멋진 거예요, 이게. 대단히 멋진 거예요. 내저 소리를 안 들어야 되지, 귀 맞고, 내가 저걸 안 봐야 되지, 눈 맞고. 그러면 이게 앉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유마일로부터 그 실책을 당한 거와 같나이다. 전지씨가 우유인이 또 어떤 사람이 조하되, 가르치되 좌하야 앉아서 간심관정하며 마음을 보고 고요한 것을 보며 부동분비하여 움직이지도 말고 일으키지도 말아서 종차치공이라 하면 이로부터 종차라고 하는건 이로말미암마 옛날엔 다 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부터라는건 이것으로말미야마 이것으로 인해서 시공을 한다 공을 이룬다 공을 둔다 이것으로서 공을 이룬다 라고 하면 이제 가르칠 교자가 거기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그렇다관심관정 부동불기 이게 일반적인 선이거든요 마음을 본다 고요함을 또 본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선하면 이걸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남종선은 아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남종선의 아주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종선은 본이다라는 게 이제 성립돼요. 이 이로부터 이로 말면 아마 공을 이루려고 하면, 공을 이룬다라고 이제 가르치면, 미는 불에 하야, 모르는 사람은 알지 못해서, 편집 성전 하나니라, 문득 집착해서, 전도됨을 이룬 아니라, 전도라는 건 이제 뒤바뀌었다 이거죠. 뒤바뀐 건 뭐냐? 뒤바뀌었다라는 것은, 몸이 뒤바뀐 거는 뭐냐? 발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몸이 뒤바뀐 거지. 거꾸로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생각이 뒤바뀐 거는 뭐냐?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다. 이건 뭐죠? 이거 성전이라고 하는 걸 옛날 사람들이 요하게 번역을 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걸 번역을 하기 위해 미초말 미초말 이루나니라 이루나니라 미쳐말을 이룬다, 미쳐말미쳐말이 뭐냐?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그러니 그래 이제 마음이 뒤바뀌는 건 미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미쳤나요, 여자는? 그거는 마음이 뒤바뀐 거예요, 말하자면. 뒤집어졌다. 미, 미쳐말 이룬다, 이제. <웃음> 그 미침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미쳤다. 미쳤다, 이런 얘기예요. 미쳤다라는 얘기는 이게 없는 걸 있는 걸로 보고, 아무것도 아닌 걸뭐 대단하게 보고. 미쳤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 자식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늘같이 본다. 는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잘나게 보이는 이게 다 미친 거죠. 돌명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돌 하나 보면 그냥 모든 근심이 다 없어진다.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 히 미친 거지뭐 어디를 가는 건뭐 어떻고. 완전 히 이건 미친 거예요. 그냥. 마음이안전 뒤집어진 거죠. 그러 제대로 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 판단하는 걸 전부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전도됨을 이룬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아주 재밌게 보려다 미침을 이룬다. 미친다 이 소리예요. 여차자가 중하니라. 이와 같은 무리들이 많다. 잘못 얘기를 하면 그걸 그냥 또 믿어가지고 집착을 해서 미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니라. 여시상교하니 이와 같이 서로 가르치니 고지 대착이니라. 그러므로 크게 잘못된 걸알수 있나니라. 선지시가 정해는 유여 하든고정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유여 등광이니, 마치 등광과 같으니. 유등이면 즉 광하고 등이 있으면 곧 빛나고, 무등이면 즉 암이니라 등이 없으면 곧 어둡나니라. 등시 광지체요, 등은 광의 몸이요, 광시 등지용이니, 광은 등의 작용이니, 명수유이나 이름은 비록 둘이 있으나, 체본 동일 하나니라, 체는 본래 동일 하나니라. 하나이니라, 하나와 같나니라. 이거지. 등과 등불이 있는데, 하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과 해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 차 정해법도 역부여시하니라, 이 정해법도 등과 등광, 등과 등불과 같다. 이런 말이죠. 또한 다시 와가 나니라 선지시가 본래 정교에는 본래의 바른 가르침이 남종선의 가르침에는 무유 돈점이나 돈점이 없으나 인성이 자유이둔이라 인성이 스스로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음이라, 미인은 정계하고 모르는 사람은 점계라는 것도, 개합하고 이런데, 개, 개는 개 내내 합한다는 말과 같거든요. 개합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개합이라 이런 말을 안 쓰고 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모르는 사람은 이제 점점 알고 점점 안다. 이 합하는게 다른게 아니고 아는거죠. 아는거. 또 오이는 돈수하나니이 아는 사람은 미는 모르는 사람이고 오이는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몰록당나니, 돈수라는 말 여기 쓰고 있거든요. 남종선은 돈수예요. 왜 돈수냐 그러면은 없애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를 그대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는 거니까 돈수지. 뭘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있는 걸 없애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꿈에서 깨어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본래 이목구비 모든 감정, 싫어해라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잠시 지금 꿈을 꾸고 있을 뿐이다 이거 그럼 꿈에서 딱 깨는 순간에 더 이상 닦을 게 없는 거죠 본래에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수라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내가 있는 자성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그게 닦는 거지 뭐 있는 걸 없앤다든지 없는 걸 만든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성 성불 자성 성불이니까 돈수라는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는 사람은 몰록당나니 자식 본심하며 스스로 본심을 알며 본심, 본성, 심과 성을 여기서 같이 쓰니까요. 자견 본성하면 바로 이거예요. 본심을 알고 본성을 보면 그걸로 다 되는 거다. 따로 뭘 없앨 것도 없고 따로 뭐 만들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스스로 본성을 보면 정무차별 하나니라 곧 차별이 없나니라 소위로 그러므로 이 돈점지 가명 하나니라 돈과 점이라고 하는 거짓 이름을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선지시가 아차 법문은 나의 이 법문은 종상이래로 위로부터 오므로 써있자는 온다 이 말이죠 오므로 선인 무념하며 먼저 무념을 세우며 선인무념하여 위종하고 먼저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고 아주 가장 중요하게 숭상하는 걸 삼고 무상으로서 체를 삼고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 아니라 그냥 무념, 무상, 무주 금강경 6조 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무상자는 어상에 이상하며 무상이라는 건 뭐냐? 모든 그 여러가지 차별상, 물은 물대로 뭐 불은 불대로 네모진건 네모지고 둥근건 둥근거 이걸 전부 뚜드러 부숴서 상을 다 없애는게 아니라 어상에 그 산화되지 형형색색 그 모든 상에 이 말이죠. 이 상을 한다. 상을 여의는 거다.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이 소리. 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여러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게 그게 무상이죠. 그래서 무상으로서 체를 삼는 이라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의 상을 여의는 것이며 무념자는 오념의 무념이니라 여러가지 일어나는 생각에 또 무념, 생각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주자는 인지 본성이니 이 무주 라고 하는게 이제 유마경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그 본성을 무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주, 그 머물미 없는거다. 머물미 없다라는 것은 한정된게 없다. 제한된게 없다. 어떤 개념이 없다. 격식이 없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게 무주, 불사선, 불사 이게 다 통하는거지요. 무주. 머물러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요즘 학문은 정의를 안 내리면 학문이 안되거든요. 서론, 결론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그 개념에서 벗어나는 게 깨닫는 건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자꾸 이 개념을 설정을 해가지고 탐구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불교도가 여러 가지 성격의 불교도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판 사판이래 가지고 사물을 보고 이제 하는 게 사판이고 이런 참선하고 교학하고 이건 이제 판인데 요즘에 이판 사판으로 구분해가지고 도저히 구분이 안 되고 한네 가지로 이제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쨌는 교리도 필요 없고 수행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관세음보살 나무함이 탑을 이렇게 신앙불자가 있어요. 신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 대방광불, 화원경이 뭐, 어찌 생겼는지, 무슨, 묘법연화경다 필요 없고, 오로지 그냥 관세연보살 하나면 좋게요. 그, 이런 불자가 참 행복한 불자고. 정말로 이 신심이 그냥 아주 순수하게 들어갈 수가 있대. 그게 복잡해요. 그 다음 가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불교라고 하는 이런 거 모태 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모태가, 그 태아가 전혀 비바람 걱정 없이 그 태중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신앙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저선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16시간, 12시간 뭐 계속 그냥 참선만 하면. 다른 거 전혀 필요 없고, 그 무슨, 뭐, 어떤 거, 뭐, 불교학 개론이고, 뭐고, 일체 답이요 <웃음> 수행자가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수행만 하는 사람. 신앙자, 수행자.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삼기일 하는 것도 그냥 아주 대단하게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참선이라고 하는 건 1분도 안 해봤고, 오로지 돌아다니면서 책만 찾아가지고, 글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학자예요. 이거는 이제, 학회를 열면 삼기 한다고 아주 불만이 많아요. 왜 삼기 왜 하느냐고. 그래서, 불교학회 그 모임에서 삼기의 반야신경 한다고 아주 그냥 뭐 인상을 쓰고 아주 내가 이거 하려고 온게 아니지 않느냐. 종교성과 학문성은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랬어요. 이 개념이거든. 종교성, 학문성. 무슨 성 적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적 무슨 적 무슨 성 무슨 성그말 하지 못하면 학회 자격이 있거든요 맨날 쩍쩍 이래야 돼요 <웃음> <웃음> 그냥 보통 쉬운 말도 적자를 붙여야 뭐 학자처럼 보이고 말 이게 전부 개념이란 말이죠 쩍쩍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완전히 이제 교학자거든요 다른 것다 하네요 아무튼 수행 뭐 신앙 전혀 필요 없고 이제 교학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학도 필요 없고 수행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그 현상 관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무슨 불교인들 뭐 무슨 일할 때 그걸 사무적으로 뭐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뭐 하고 뭐 인솔에 가고 오고 뭐 돌아다니고 전화하고 뭐 오고 가면서 뭐 그냥 뭐. <웃음> 휴대폰, 뭐, 여보세요, 난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 <웃음> 이거는 불자라도 완전히 이건 관리자 불자예요, 관리자. 여러 가지 현상 관리만 하지, 이건 더학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 예불한 지도 사실상 몇년 됐다. 모른다. 관리만 을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이 판, 사판이라는 거 아득한 옛날 나는 거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렇게 전부가 불지가 돼가지고요. 아주,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다른거 다 딴판이고 신앙하는 사람은 역시 또 그렇고 그러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염라대왕한테 가서 누가 1등을 하려지그 죽어봐야 알아요. 지금 몰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때에는 전혀 그런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념에 초월해가지고 무주자는 인지본성이니 무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본성이니라.